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사건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고 가능성은 낮지만 2월 8일 속게 되는 상원 탄핵 심판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일이 이곳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사건 간의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위헌적인 냄새가 물씬 난다는 점에서 특히나 두 사건은 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월 20일자로 민간인 신분이 된 트럼프를 탄핵하겠다는 미국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 2월 28일이 되면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인데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거쳐서 심판 결과가 나오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이미 민간인의 신분이 되어 있을 임판사를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쩌면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요? 탄핵이란 미국의 헌법이든 한국의 헌법이든 현재 공직에 재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직자의 해당 직을 박탈하는 것이 탄핵의 목적인 법인데 이두 가지 탄핵은 이미 시작부터 탄핵의 실익을 잃었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기형적 탄핵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졌다고 보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미국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하원을 통과한 탄핵심판이 상원의 경우 제적위원 3분의 2의 찬성 으로 최종 의결되는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절차적으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가 시작됩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다음 절차는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소장을 포함해서 9명인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은 물리적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 탄핵이 2월 이내로 끝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 2월 21일자로 이미 퇴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초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결국 공직자가 아닌 시민을 탄핵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결국 탄핵의 본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헌재는 이 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첫째, 미국 민주당의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탄핵으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지위를 박탈하는 점도 있지만 트럼프 탄핵의 공공연한 목표는 트럼프가 향후 공직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2024년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막고자 하는데 더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층의 막강한 지지세를 보면 이것은 현실화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잘하는 펠로시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탄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위헌적 발생까지 감수하고 탄핵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민주당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탄핵 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제거가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범 케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군대는 좋아져서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군에 막 입대해서 머리를 막 깎은 신참병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시범적으로 한 병사를 잡아다가 심하게 얼차례를 주는데 이 목적은 다른 신참병사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군기를 바짝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임성근 판사 한 사람이 무슨 트럼프처럼 영향력이 있다고 한달 후면 이미 퇴임하기로 한 판사를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게 국회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까지 벌이겠습니까 임성근 판사는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다른 판사들 군기를 잡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판결에 대한 여권의 불만을 보여주고 말을 듣지 않는 판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야권 내부와 법조인들 그리고 다수의 지식인들이 이번 임판사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 경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다시야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간여함으로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박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판결문 작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혜인 소속 윤근수 변호사는 첫째, 임 부장판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공방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법률상 명확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1심의 결과를 근거로 한 탄핵은 그 탄핵 사유도 안 되는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둘째. 1심 법원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지적하면서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 표현은 문맥상 의견 제시나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탄핵 추진의 절차적 흠결도 지적했습니다 탄핵 여부를 가리려면 국회법 제 130조 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탄핵 추진 여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임성근 판사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실하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탄핵의 목적은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임판사는 오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며 임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휘한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의 근본 목적이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이냐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당 차원의 탄핵 발의로 볼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임판사는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재판에 개입해서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검찰은 보수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칼럼을 쓴 가토 전지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논란이 국내 국외에서 불거졌었습니다. 1년의 뒤인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허위 사실을 적어서 박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지만 박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고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는 점을 적용했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허위였다는 점 등이 판결을 통해서 명백히 규명됐고 외교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이런 점을 고려했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의 탄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지금인가요? 그 탄핵이 왜 지금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임판사에 대한 탄핵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지금 민주당은 판사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일까요? 임성근 판사가 윤석열 총장처럼 여권의 눈밖에 나고 눈에 가시라도 되는 인물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의견도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올 만큼 여권을 괴롭혀온 판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연이은 직한 중요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자기들에게 네 불리하게 나온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판결들을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최근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법원은 조국 아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낸점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와 연이은 징계후 취소 등 일련의 소송에서 여당의 완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온 점. 세 번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고 감싸고 도는 조국 전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전격적인 법정 구속까지 함으로써 여권 전체가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점. 네 번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두루킹과 공무원 부분이 인정되었고 적어도 여론조작의 혐의를 판결문에 넣어서 이를 정치인으로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 2심 계속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점. 민주당과 여권으로서는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잡는 것보다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은 민주당식 표현으로는 소위 판사들의 반란,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법원을 어떻게든 길들여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시급한 일로 보여지면서 여권 내부적 위기감이 심각해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다 이렇게 결론을 낸바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자체가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를 임판사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임성근 판사도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항고심이 진행 중이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어서 법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민의 경우는 내로이고 임성근의 경우는 남불인가요? 그래서 내로남불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80여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자신의 힘을 믿고 휘두르는 이번 탄핵소추 추진은 분명히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탄핵은 무리수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권력이 그 힘을 주장할 때 그것은 대체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권력 자체가 느끼고 있다는 표시이다. 민주당과 이 정권이 거대 여당의 힘을 과시하는 이유는 토인비의 말처럼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조바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판사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자유시민들은 지금 마음둘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법과 양심의 소리만의 의지에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정의로운 판결에 위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판결에 신뢰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수많은 민초들을 부디 못본채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